<목소리> 이거 또이었네 이거 입지 었라이까거 입지 이라니까이어 이거 오빠 제일 좋아 이거 이티바 이 이거 입지 말라고 했어안했어 했어? 우리 니티야거 이티바 란 이거 이 이거 너... 근데 이거 입을 때마다 뭐라 그러더라도? 이상하니까 너는 좀... 저번에 이거 입고 길거리 돌아다녔어 안돌아다녔어?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? 난모른 <목소리> 척하고 지나갔지? <목소리> 너무한거 아니니? 그래도 이걸 또 입었어?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다 싫어하는걸? 운동하는건 좋아해 아, 아니야 그 보이고 <목소리> 이렇게 막나 <다> 보이고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, 겸손이 없어 몸에 <웃음> <왜> 겸손? <웃음> 응. 몸에 겸손? 응 운동 주니까 지 몸에 화나있어가지고 이걸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거나 어? 다 싫어한다니까? 아 운동하는 사람도 좋아한다니까그 집이 보여가지고왜 이렇게 안 믿는 거지? 어? 오빠가 이렇게 안 믿을까봐 내가 내 지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 설문조사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헬스장에서 남자들이 뭘 하면 제일 싫을까? 싫을까? 응, 30명한테. 30명. 응. 어, 친구 반다 30명. 여자들이 푹 파진다시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30명 중에 무려 20명이나 싫다고 대답했다니까? 무려? 응. 지금 안 믿기지. 지금 안 믿고 있지 아, 이 현실을. 아, 진, 응, 내가 그래서 설문지 조사한 거를 오빠한테 직접 보여줄게. 봐봐. 아, 잠깐만 기다려. 어디 가게? 어디 갔다 왔어? 이거 이거 이제 벌이 거 잠옷을 입고. 뭐가 달라? 뭐가 다른 거야? 굳이 그렇게 꼭 나시를 입어야겠어? 일단 이 운동 하나 봐봐. 어때? 아니 몸은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겨드랑이 털을 안 밀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국경인데? 소리는 왜 이렇게 왜 악악 소리 내는 거야? 그 여자들이 싫어한다니까 오빠? 어, 힘들어서. 아 힘들어서.. 이거도 싫어한다고? 아까 못 봤어? 15명이나 싫어한다고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걸다 하고 있잖아 나 싶지, 소리내지 어떻게 생각해? 그게 최선이야? 별빛이 어? 내린다 어, 난 파란색이 제일 좋더라 그냥 이 제일 좋아? 응 그냥 이다 장훈수 집 해야겠네 장수이걸 입고 한번 인도 해볼게 나지중군내가습니다 여기서 오빠의 근육을 더 보고 싶다면 소매를 걷으면 되잖아 살짝 왜 이렇게? 응 하체 운동할 때는 다시 내려줘 아! 방금 진짜 극혐이었어 이렇게 생긴 나시를 사니까왜 이렇게 나시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? 내가 여자들을 대변해서 나시를 입는 남자들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을 좀 전해줄게 세상에 많은 남자들 있잖아 응. 그중에 몸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는데 뭐 어깨가 좀 좁고 마르신 분들이 그런 나시를 입으면 뭐지 저 근자감? <웃음> <웃음> 오빠처럼 좀 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어, 자기 몸을 매우 사랑하는 분들 응 그분들은 길거리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당당하게 입고 다니신단 말이지. 자신 있어. 운동좀 했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여자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아, 저 허세 뭐지? 응. 내가 아까 말했지, 몸에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. 응? 날씨를 너무 너무 입고 싶으면.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만 있는 게 어떨까?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눈은 좀 보호해주자. 그러니까저희몸쓸 모습을 봤을 전부 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..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사과를? <웃음> 그러면 오늘도 삐트로 <피트너로> 되세요. <웃음> 안녕!